안녕하세요 만들어봐예요 오늘은 요즘 친구들이 많이 갖고 놀고 있는 파빗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색종이로 만드는 나만의 파빗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준비물로는 색종이 4등분한 색종이가 필요합니다 파빗을 접기 위해서는 색색이 종이가 필요해요 어, 자기가 크게 만들고 싶으면은 색종이를 많이 준비하고, 조그맣게 만들고 싶으면은 색종이를 적당히 준비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접어서 풀로 붙여주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색종이 여러 색과 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접는 걸 보여드릴게요. 우선 노란색을 접어볼까요?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펼쳐주고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바깥으로 해서 뒤집어서 반 접었다 펴고 반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게 접어주세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만나게 접어 봅시다. 펼쳐서, 이반 접은 선에 맞춰서, 이 꽃을 다시 접어 보세요. 다시 만나게 접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부분을 올려 주세요. 뒷면도 다 마찬가지로 반 접었다가 펼치고 가운데 선에 맞춰서 반 접고 다시 맞춰서 반 접고 올려주세요 그리고 안 접은 면, 면을 다시 접어주는데 또 처음에는 똑같이 반 접어주세요 맞춰서, 이 선에 맞춰서, 반 접어주세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접어 올리는 게 아니고, 옆에 거를, 옆에 거를, 이 선에 맞춰서 접어주고, 이 선에 맞춰서 접어줬어요. 여기서 이 밑면을, 밑에 이 면을, 가운데 맞춰주고 다시 접어 올려주세요 뒷면도 똑같이 반 접고 펼쳐서 접어주고 옆에 면 이0 20, 3서 접어서 고 접어서 접어주세요주세요이이모죠이기죠여지에접지올접요올을요면을 해서 해서. 정시켜주세요 요거를 여러 장 접어 주면 되는데요. 자, 다시 한장 접어 봅시다. 이번에는 빨간색을 접어 볼게요. 대각선으로 접어 주세요. 빨간색이 지금 대각선으로 접을 땐 빨간색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펼쳐서. 이거는 반 접어주세요 지금 접을땐 빨간색이 밖으로 갔어요 펼쳐서 상태에서 반 접고 반 접어주세요. 그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반 접고 옆에 거를 시고 나머지 정도, 나머지 정도 접어봅시다 색깔별로 다섯 개씩 각각 접어봤는데 이거를 연결하는 방법은 그냥 풀로 칠해서 붙여주면 돼요 차례차례 붙여서 완성을 해보면 은 예쁜 팝입이 완성될 이 거예요 한번 붙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이렇게 풀로 붙이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이 안쪽에 테이프로 해서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만드는 친구 마음이에요. 다른 색깔을 연결하려면은 이렇게 앞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쭉풀로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풀칠을 하면 은잘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뒷면에 이렇게 사이사이를 테이프로 한번씩 고정을 시켜봤습니다 풀칠이 생각보다 잘 떨어지고 하는 친구들도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사이사이에 테이프로 한번 고정시켜보세요 자 그러면 은 이렇게 팝잇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뽀뽀. 소리가 참 재밌죠. 이렇게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틀어서 톡톡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나만의 파피슬 만들어 보는 것도 참재미있겠습니다 친구들도 한번 예쁜 파피슬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